미스터 트로트 6회 예고입니다. 오는 26일에 방송되는 미스터 트로트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에서는 트롯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스케일이 다른 트롯 메가크루가 등장하고 대극장 공연급 발레 트롯을 선보입니다. 또한 무섭게 성장한 신동들의 무대에 마스터들의 감탄과 1대1 데스매치답게. 상대를 제압하는 선전포고가 이어졌습니다. 상대를 지목한 참가자의 마스터 장민호는 애가 예를 뽑았어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데스매치 무대를 본 장윤정은 소름돋았어 지금 이라며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진 타이틀을 건 본선진과 예선진이 대결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얘가 얘를 뽑았어? K.O. 패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내자 지는 하나다. 리본은 결승전! <목소리>